이거 지금 내가 이쁜데? 식 핸드 이거 주고 싶다. 맛 있는 거 <목소리> 진짜? 배고픈 거한데 설레 가지고 좀 먹고 있어. 리허설 할때입을 티셔츠 를옷을 많이, 안들고 와서 몇개살 예정. 하고 싶은데 한번 매달려 보고 싶다. 근데 이 모자가 마에 들어. 오 어, 내려. 딱 붙이면 아, 그냥 하나밖에 없어. 이거 어때요? 근데 수마에, 모자 안 쓰고 네이비를 그래? 네이비를 좋아해. 어 모자 안 쓰고 있었어? 나 있는데 그게 살짝 핏이 뭔가. 애매해 그랬지. 우리 모자 모자 되게 싸잖아. 어? 이브에서한 사람이 몰라서 소리. 우리, 우리, 우리 여기서 사주게 할래? 아니 우리 응근이 새심 많이 다니잖아그니까 저번에 두바이에서도 <웃음> 두바이랑... 우리 두바이에서 했잖아. 응. 맞다. 내가 미국 여행 왔는데 생각나? 운동할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하는데 각종 운동용품과 좀 검색해 가세요. 이런 이런, <웃음> 이런 것까지 할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거못하지만 그래서 나끌 뭐 꿀... 울... 아 진짜 여기 매달려서 f 메달 올라가고 싶어. 꿀메달이래 l Full medal. Full medal. Full medal. Full medal. Full medal. Full m 이 d a l 도 u l l medal. f 폰 괜찮은 폰 그게 낫다. 아까 폰더 그. 작은 거.. 이게 큰거라서 거는... 그래. 여기가 그러니까 러가는데 이게 안 조여지는데.. 어, 그렇지엄청나 이거 음. 여기 오는데 양말 하나 가져왔다. 음. 양말 좀 벗지 마. 그래서 옆에 그걸로 옆에 버티고 있는... 있어. 아, 몸을 요즘 벌려줘서 <웃음> 음. 내가 그 많이 챙긴 거 같은데 진짜 챙긴 게 <웃음> 없더라고. 양, 양말이랑 속옷 캐리어 다 찼는데.. 뭐 없어. 없어? 음. 원래 캐리어는.. 비어서 아빈 상태로 들고 와서 채워서 나가야 되는데. 채로 나야 뭔반나 있어? 어디? 내 캐리어 안에 있어? <목소리> 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한 거 말고 그건 실내에서 할수 있어. 어. 내거 빌려줄게. 나 <목소리> 캐리어 안에 들고 다녀. 아빠가 주려. 이거 그거 아니야? <목소리> 강아지랑. 거? <목소리> 샀어? 어 샀어 아아 그때 농구할 well, that, 때 너도 있었어? 아이씨 있었어? 나도 있었 그때 너 있었어? 우리 명다 있었어, 그 Oh, yeah, yeah, yeah. t play volleyball. Like, they can, but, like, we're not good. They, uh, he, he just loves volleyball. He s h o a l d love the just... world. Oh! That's your mom, Goldie. l o 러브 역시, 역시, 형 아, 너무 행복하다 <웃음> 지금 봤어 n it's a good s i m u 사랑 c It's not a good s i 뭐가 좋은 거지? 나 지금 나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하는데요? 테스트 <웃음> 세번야 대박. 아, 대구 네트. 알로 발. 대구 네트. 아 오늘 굉장히 좋은 쇼핑이야. 이거, 이거 삼점만. bye. 가자 가자. 이고 thank you, thank you. bye. 오야나 너무 설레 지금. 그래서 미국인들이랑 발리볼을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사람 다끼라고 하고. 돌아와 어 돌아다니네 차라 두고 다니면 되지 두고 다니자 두고 다니자 파크 는 뭐, 파크?